하이 아와이씨 <웃음> 정단 천재는 <초대는> 좀 받으세요 <웃음> 나하 널 봐이씨 죽여버리기겠에안 꺼져? <웃음> 그것도 경배 뜬다 안 꺼져? What, huh? the <laughs> What? What the fuck? What <laughs> <Whoa. laughs> the. What the. w h e w h a w o a w h e w a h e w h a e a t h e o d o n t e a t o u c h m t h o r s e a t t h h e s u r p r i s 진짜 뒤지 고싶네. 그거 a few moments later. 다 로아 개 쉘키야 로아 로아 로아 로아 개 쉘키야 아이고 사람 잘못 건드리셨습니다 어허허. 매우 매우 파워이하네 예전에 예이에에이게저리이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빨리빨리리이리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리리이리리 아, 아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로일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 일로 일로 일아 일로 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 不 u l 제 예농새끼 병신컷! <웃음> 와나너 똑같이 죽어 죽인내가누가있어요아 샷건했어요? 저 샷건 두개있음 기다림 오갔다. 어. 가스 많아. 프랭님 와봐요. Yeah. 와 이거 아 클렸어. 씨. 새이오 새끼 좀 해. 시발러해 아하하하. 아하. 아하. 어. 하하어하 어하. 어. 야. 저나 지금. 려 기다려. 못들어가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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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야? 우와. 미친 이런 게 있어? 와 진짜 진짜. 게임. 이게 게임이에요? 와 와 <웃음> 와, 미쳤다, 진짜.